젊고 건강하고 관계가 원만한데도 섹스를 사실상 하지 않는 부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섹슬리스 부부를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혼 때는 가슴 뛰는 관계였지만 차차 익숙해지면서 성욕이 줄어들기 마련이니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계속 먹거나 같은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질리듯이 같은 사람과 계속 섹스를 하다 보면 질리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런 식의 막연한 일반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리기제 또는 행동 패턴이 과거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지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따지길 좋아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살았던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여전히 임신이 가능한 아내에 대한 성욕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섹스를 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유전자가 잘 복제되었을 것 같습니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어서 어차피 임신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아내와 꾸준히 섹스를 해서 임신시키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때 아내의 자궁은 기득권입니다. 누가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그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사실상 파탄난 사이일 경우는 제쳐두겠습니다. 섹슬리스 부부의 경우에도 아내가 발음을 피우면 남편은 대체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사슴을 사냥했다고 합시다. 다른 맹수가 사슴고기를 먹으려 하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먹지 않습니다. 외관 남자로부터 아내의 자궁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질투는 하는데 정작 자신은 섹스를 안하는 남편과 비슷한 꼴입니다. 뭐하러 지킵니까?